안녕하세요 <웃음> 카메라만 들이대면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 감사합니다 다음, 오케이 알았어 저기 앞에 용달이 보이네요 아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화면으로 보기에는 날씨가 정말 좋고 와 가고 싶다는 거지 일단 밖에 나가면 쪄죽어요 너무 더워요 40도를 육박에 40도가 뭐야 어제는 43도였대요 와 아무튼 이차 네, 타고 다니니까 좋네요 자 우리 찐 친구 따라서 지니이 껌딱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어,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여기 완전히 뭐 그냥 현지 동네에 있는 식당이고요. 보면은 여기 아줌마 오드바이 타고 오셔서 음식 고르고 있네. 이렇게 봤더니, 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는 뭐 돼지 비계 같은 거,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완자, 스프링 롤, 그 다음에 닭, 이거는 생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야채 그 다음에 위쪽에는 치킨 다리 그 다음 생선 튀긴거 뭐 이렇게 보이고 요쪽에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듯이 껌땀 위에 올라가는 요거 돼지고기 티본 스테이크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뭐를 먹을거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말고 하는데 여기뭐 대충 보니까는 한 2만 동에서 한 4만 동 사이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밥 위에다가 자 이제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손가락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 얘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네. 저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기 하이 아, 감사합니 음. How much? I e o n t w 5 25. 20아 이만 0 0 0 1,250원. 오. 아, oh, 오케이. 자, 이렇게 했더이 야채는 그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간장설탕에 게해 거겠죠 저안서에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돼지고기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게 해서, 이 쟈아 제가 시킨게 3만동 1500원이래요 와... 너무 좋은데 여기? 3만동 1500원? 아... 제가 지금 3만 5천동이래요 제가 고기류를 몇개 골라서 그런가? 감독님 이건 쟤는 3만 5천동 앞에 있는 요거 지앤거는 2만 5천동이래요 쟈앤, 어. thank you very much for introducing this restaurant Thank you <웃음> okay, enjoy your food eh? Hello, restaurant. Uh. Every day, Vietnam p e o p l 여기는 관광객은 없고요. 매일매일 매일 현지. 그러니까 동네 자체도 지금 보면은 여기가 현지 동네에요. 다낭 안에. 네, 그래서 그리고 그랩 기사들도 많이 오네. 밥 먹으러 오나? 아, 아 보니까 그랩이 배달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배달하고, maybe delivery? 네, GrabBot. GrabBot. 아, report. Report. 아. 아. Yeah, I, I understand.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 Grab이 그 우리나라 무슨 뭐 배달통, 요기요처럼 배달도 하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부탁을 하는거죠. 이거 좀 사와서 우리집에 갖다줘, 이렇게 하면은 네, 저 배달부 하시는 분들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여기 배달을 해주는건가 봐요. 저걸 집까지. 너무 괜찮네. 가격도 저렴하고요. 와... 음. 자세히 좀 볼까요? 뭐 있는지 요거는 돼지고기 덩어리 같고 요거는 계란 삶은 거 간장 그 다음에 요거는 돼지 숯불 그리고 노란색 계란 후라이 네. 그 다음에 국물 아 보기만 해도 행복요뭐베트남 밥은 여전히 맛이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나름 좀 새콤달콤한 느옥맘 소스에다가 조금 매운 고추 좀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집은 그래도 나무젓가락 안 쓰네. 플라스틱이네.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네, 매운 고추도 먹고 싶은 사람 넣어 먹으라고 하나 봐요. 이 무슨 맛이지, 이거? 음. 이거 뭐지? 이거 맛있네. 쫄깃쫄깃하네. 음. 이거 뭐 해파리 같은 식감인데요? 음. 이거는 파볶은 거. 파볶은 거는 그냥 조금씩 마지막에다 골고루 뿌려주는 거. 계란도 한번 먹고, 음, 파 볶은 것도 맛있네요. 전혀 거부먹 없어요. 음, 이거 우리나라 계란 간장 그뭐 장조림 할때 만들 때 계란 넣잖아요. 어, 그 맛이랑 비슷해요. 어, 괜찮아요. 맛있어. 아니 젓가락이 왜 이렇게 안 빠져. 빨리 먹고 싶어요. 이거 일단 맛만 보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와, 완전 가정식. 고기 너무 부들, 부들, 부드, 너무 부드러워요. 오, 맛있네. 뭐, 숯불고기는 익히 똑같은 맛, 우리나라랑. 네.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껌 땀. 먹고 싶은 거 고르는 거. 제 거, 얼마? 3 5 0 0천 더. 우리나라 또는 1,800원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친구. 먹다가 어, 목마요 너무 맛있어서 다시 찍는건데 요이 수풀고기는요 환상이요 환상 너무 맛있어요 여기 거기 김치같은거 보이죠 이거는 살짝 기름에 볶은것 같아요 야채를 전혀 거부감 없고요 그냥 고소해요 그리고 옆에 이 국물 국물도 어떤 집은 조금 뭐, 향신료 냄새가 좀 많이 나고 하긴 하는데 이 집은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냥 시금치에다가 소금 먹으나 뭐, 고기국물 살짝 해서 그래서 그냥 끓인 국 같아요 맛있어요 이거 닭국물에다가 이 시금치 비슷한 야채 넣어가지고 끓인 것 같은데 아우 이집 최고네요 베스트네요 웬만하면은 베트남에 와서 지금 제가 먹은 껍담을 주문하시면은 그닥 실패할 확률은 적어요 근데 이 집은 제가 베트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먹었던 껌땀집 중에서도 네, 손가락 하나 꼽을 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맛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뭐 향신료 같은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는다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괜찮은데 여기? 정신없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집 같아 네.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맛집으로 알려진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한번더 오면 지금 제가 먹었던 거 말고 다른 반찬들을 한번 밥 위에다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보니까는 저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포장해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보이고 아, 미리 막 포장을 해 놓네 아이고 옆에서 지금 오토바이 넘어질 뻔 했어요 최고의 재산인데 저거 넘어지면 안 되지 여기 이제 밥 드시다가 저는 베트남 쌀이 별로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더 맛있어서 잘안 먹기는 하는데 여기 밥 먹다가 모질하신 분들은 베트남 쌀 어, 이거 뭐야, 밥이 모지라면은더 네, 주문하면은, 공짜로 밥더 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베트남 말로 여러분들이 구글 그 뭐야, 트랜슬레이션으로 한번 뭐, 시도를 해보셔야죠. 한국말은 못 알아들으시니까, 요그 사장님이. 지금 여기 지나가시는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사장님. 자, 여기선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먹었던 맛있는 국은 여기서 이렇게 떠주는 것 같아요. 나무 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다 보이고, 아 너무 좋은데 여기.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한 바퀴 좀 살짝 돌아보면은 이렇게. 아, 또 지금 찍는 와중에 비가 오고. 있네. 카메라 선생님 라 뭔가. 밥다 먹었는데, 지엔이 사탕수수 주스도 시켜줬어요. 이 사탕주스 주스 여기 얼마에 파냐고 그랬더니, 네, 5,000동에 판대요. 250원. 너무 해자스러운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베트남 말로 이거 얼마냐고 뭐 잘하지 못하면 모르는데, 사장님이 5 0 0 0이라고 영어로 대답을 해줬어요. 여기 영어도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올만한 것 같아요. 사탕수수 주스도 네, 맛있어요. 너무. 이 모든 거를 전부 다다 지엔이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엔 진짜 베스트예요. 지엔 최고. 자 그리고 여기 서민 식당은 보면은 베트남 서민 식당 휴지 이런 거원하시면안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종이 같은 거 보이죠. 옛날에 한 1980년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 볼때 썼던 그런 종이 같은 거. 요거 요걸로 입닦는 거예요. 찌엔 지금 입닦자. 아요렇게 베트남. 베트남에요 이렇게 한다고. 웰컴투베트남딱 <목소리> 어울리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so mine's 40 and yours 20. 20. Yeah, you. Okay. 여기 식당에 다시 왔는데 네. 찌에는이렇게 골랐어요. 어, 이거 이게 지금 2만 동이래요. 그래서 천원 대단하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골랐어요. 생선 그다음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계란하고 가른 고기하고 당면하고 들어간 거 스프링롤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고기 완자 같은데 그리고 이건 생선이고요. 이거 튀긴 거 맛있을 것 같아요. 제 거는 4만 동이래요. 2천원 아 그럼 또 오늘도 또 격렬하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새로운 곳이켜서한 한 집씩 다 먹어 봤는데 다 먹을만해요 다 맛있어요 거부감 전혀 없어요 스팸을 안에는 고기를 꽉 짰죠 네 조금 짜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당면 보이시나요 고기하고 계란하고 그 다음에 고기 완자도 네,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생선도 그 우리나라에 삼치만 나는데 소금 간다 돼있고요 네. 담백해요. 그래서 살짝 튀겨가지고 맛있어요. 아, 오늘도 성공. 오늘 또 저와 함께 같이 온또 친구들, 지엔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Hello. Hello. <웃음>